인재 진짜 월드 클래스 선수라고 얘기해도 누구 하나 토어날지 않을 것만큼 네 맞습니다. 네. 저는 어. 흥민이가 무서워요. 흥민이한테 겸손하게 죄송합니다. 네. 키 플레이어를 손흥민 선수 꿈는 언론도 많고 실제로도 이제 흥민이 근데 말씀 중에 네. 죄송합니다. 네. 지금도 네. 죄송합니다. 예. 네. 뭐 손흥민 선수한테 어. 이제 지금 뭐파주 들어가야 되는데 한마디 그냥 해 주실 말씀이요? 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 좀 겸손하게 죄송합니다. 네.